태용, 태용. 와, 은이안 맞추는데, 이거? <웃음> 영상통화를 합니다, 이제. 아, 화질 진짜 좋다. 다시 한번 다시 요아 아, 이거 완전 이거.. 화질이 무슨.. 사람이야 사람. <웃음> <멋있다>.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네리 그룹 미한 번만 그 완전 <포기하고> <웃음> <웃음> 누가 이렇게 길쭉하게 길쭉하게 이렇게, 이렇게. 엄마가 정말 더 늘려줬어. 파김치 이게달걀후라이사이이는이두 어. 군만두 아이, 이 아이, 이 아이, 이 아이, 이게이아그작아 갖고 아싸 가지고 가는거이 그냥. 그냥 가야 이이 아이, 이 너무 좋나안 나갔죠. 하면앵글에 나. 아. 씨. 그거 못 한다고? 아, 다시 할게요. 야. 미쳐가는 것 같다. 난 미쳤어. 오케이! 르시사와함께 네. 네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오케이. 보라, 메르시아와 함께한 퍼스트룩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. 오랜만에 단독 여보라올 때부터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많은 스분여분들이 함께 에너지 넘치게 촬분해 주셔가지고. 분 네, 끝나는 시간까지 즐겁게 촬영을 마쳤고요. 제가 오늘 촬영한 뮤티 제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, 퍼스트룩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,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안녕.